내 이름은 니나브. 오랜 시간 널 기다려왔어.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니나브 역할을 맡은 성우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토토이크 씬에서 여러분과 목소리로만 만나 뵀었는데요. 앞으로는 시나리오마다 모험가 분들과 함께하는 길잡이 역할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로스트아크에서 이렇게 예쁜 니나브와 함께 또맞고 있는 캐릭터가 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애송이 일처리가 제법이군 네 검은 이빨입니다 어, 운 좋게도 로스트아크에서 이렇게 멋진 캐릭터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로스트아크 2주년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니나브와 검은 이빨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담아 이어잇. 안녕하세요. 세토 역을 맡은 성우 이주창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은 세토 역은 지금까지 제가 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얄미우면서 또 소름이 돋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더빙한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약이 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생각보다 꽤잘 어울리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약간의 사실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매일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만나는 모험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로스트아크에서 남다른 캐릭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로스트아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 빠질 수 없겠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루테란의 용사들이여 진격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여러분에게 매번 내 영지를 수여하고 있는 실리안 역의 성우 장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모험가님도 아크를 찾으시나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모험가님들의 시작을 함께했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만 역을 연기한 성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만, 아직도 이 인간들을 믿나?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자리에 배치된 것처럼 아만과 실리안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매력적인 악마 카마인 역할의 성우 정재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실리안을 네 왕으로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네, 왕자에서 이제 왕으로 이를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녹음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광의 벽의 전투 그 신을 끝내고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실리안이 루트란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신이 있는데요. 음악도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감동이 되게 물밑듯이 밀려오면서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혹시 두 분은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이전에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웃음> <웃음> 앞으로 좀 분량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응원해주세요. <웃음> 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기억에 탁 뇌리에 남아있는 신이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카마인과 함께하는 그 시작점이 된 흑화 씬 흑화? 네, 까매지는 흑화 씬그 장면이 어, 연기할 때도 그렇고 그 국내 유저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슬펐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심지어 해외 유저분들도 어 말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지만 감정. 그 뉘앙스의 감정을 느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개인적으로 흑화됐을 때 저는 훨씬 멋있지 않았나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된 느낌이었고 네 멋있는 것 같아요 흑화됐을 때어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우리 아만이 얘기해줬듯이 아만을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정말 멋진 악마로 아. 각성해서 어떤 눈을 뜰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아만이 인간들에게 어떤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악마로서 눈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간들의 그런 추악한 면들을 많이 보호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앞으로도 아마 이제 악마로서 완벽하게 눈을 뜰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까요 네, 우리 유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 그 카단 스토리를 음. 함께 하면서 어 저는 좀 설명충이 됐지만 두 분은 또 심상치 않은 또 떡밥을 하나 남겨놓으셨잖아요. 네. 어, 네. 이 헬다이아가 아, 금색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보고 음. 그렇게.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고. 아아 <웃음> 네.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그 차후의 스토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어, 저희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 새로운 녹음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스트아크 시즌 2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앞으로 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자! 아맨!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인사라도 하지그래? 이젠 아니야 <웃음> <웃음> 앞으로의 로스트아크의 행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로스트아크! <웃음> 화이팅! 음. 그래, 내가 바로 몽환 군단장이다 아브레슈드 역의 성우 김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험가들이요. 오랜만이고. 안녕하세요. 아제나를 연기한 성우 여민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 소위 말하는 센케 언니들로 나오잖아요. 음. 세고 굉장히 도도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둘이 캐릭터가 겹치는 게 있는데 전투 장면에서도 실제로 그런 라이벌 구도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씨가좀 세긴 해요. <웃음> 네. 어배님저의 마음이 어려요. 아, 그것도 <웃음> 있죠. 화려하다는 얘기죠. <웃음> 네. 아, 근데 그센그 그 캐릭터가 대사에도 잘 묻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아제나에게 직접 한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혹시 어? 무슨 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성격은 드러워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아 그렇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도 <웃음> 네. 실력은 있으니 그걸로 미안해 삼는 걸로 네 <웃음> 칭찬인 걸로 아 칭찬인 걸로 네. 어 근데 뭐 보니까 그아브랄슈 시도가 <웃음> 춤시간뭐다 하더라고요 멋있는 건다 하던데요 아. 게임할 때 보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이렇게 쫙 가리키면 하늘이 그냥 쫙 갈라지고 사실 그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일단 로스트아크 자체가 워낙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이러면은 요 정도로 했는데도 그냥 막 뒤틀리고 갈라지고 하니까. 희열감 느껴졌어요. 아, 솔직히. 내공이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아브레슈드가 너무 네모카하고 차가운 냉미녀의 이미지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제나처럼 이렇게 러블리하고 여성스럽고 막 그런 게좀 부족해서 호감도가 솔직히 낮아요. 그래서 아제나가 참 저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호감도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외전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셔서 <웃음> 괜찮네요. 네? 아 뭔가 이렇게 아제나와 뭐 이렇게 러브 라인 그 형성됐던 얼마 전에 피소드그 아... 카단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그런 저도 좀 그런 것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그게 사실은 네. 그 똑같은 대사를 두 가지 버전으로 녹음을 했어요 아두 가지 버전 어.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음> 그런 거 탐내시는구나 저의 호감도 상승을 위해서. 많은 모험가님들과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측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아, 네 자,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어, 로스트아크가 2주년이 됐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때 그렇죠. 좀 인사를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고한 여왕인 아브레시드와 아제나가 늦었지만 2주년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음, 로스트아크를 우리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우! 우우! 아우님들 오랜만이야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기 스타 바운트루 역을 맡은 성우 이장원입니다 아 제가 앞서서 어 이주창 성우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제가 들은 환호에 비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웃음> 어 예전에 바운트루 더빙 필요하시다고 바운트로 레이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아주 화끈하게 <웃음> 스트레스를 푸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만족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바운트로 역할뿐만이 아니고, 파푸니카에서 또 여러분들을 댄스의 세계로 이끌었던 베르베로의 목소리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프니카 엔딩곡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로스트아크에서 더 즐겁고 재밌는 연기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로스트 아크 페스티벌 로아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제가 왔는데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즐거운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마하라카 아히